결론은 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. 1만원짜리 실손보험이든 5만원짜리 실손보험이든 판매수당이 고작 몇천원에서 1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는 굶어죽기 딱 좋습니다. 실손보험은 보험사에는 손해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자 보험설계사에게는 수당이 가장 적은 상품 그런데도 상품판매 이후에 보상청구라던가 잔무가 가장 많은 상품 중 하나입니다. 생명보험의 종신판매 설계사가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종신상품은 보험상품 중에 수당이 가장 많은 상품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도 사망리스크를 이해시키는 가입 전의 노력이 끝나고 나면 고객이 죽기 전까지는 보험설계사가 딱히 할 일이 없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가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보험사에게는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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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함 연락처 그 다음에 지원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좋고요아 나는 참을 수 없다 바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어, 카카오톡에 소셜 인슈 라고 찾아보시면 보험 연구소 라고 뜨거든요 보험 연구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연구소에 대한 이미지 보고잘 보시고 어, 저희한테 입사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영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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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객님들이 저희 영상을 보셨다면 주변에 정말 능력이 있는 보험설계사 분들 저희한테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그 고객님들의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